오늘은 포프인트 닐링 자세에서 할수 있는 동작 알려드릴게요. 내발기기 자세는 발 뒤쪽, 등, 그리고 복부까지 함께 쓰여요. 손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팔꿈치를 테이블이나 소파 위에 올려두고 동작을 해주세요. 항상 어깨 아래에 손, 골반 아래에 무릎을 유지하여 주시고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무릎이 아플 경우에는 쿠션을 무릎 아래에 받쳐주세요. 먼저 암 리프트 동작 보여드릴게요. 이 동작은 들어 올리는 팔의 움직임 범위를 좋게 만들어주고 지지하고 있는 팔 주변의 근육과 코어를 강화시켜줘요. 내쉬는 호흡에 오른팔을 귀 옆까지 들어주세요. 마시면서 바닥을 살짝 터치하고 다시 올려주세요. 5회씩 양쪽 반복해줄게요. 하나, 내쉬면서 오른팔 들어주세요. 마시면서 제자리, 둘, 모든 관절을 잠그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시고, 셋, 지지하고 있는 손은 바닥을 밀어내고, 넷, 어깨 긴장은 풀어주세요. 다섯, 잘하셨어요. 반대쪽 진행할게요. 하나, 머리가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둘, 배꼽을 등 뒤쪽으로 당겨주세요. 셋, 날개뼈가 뒤로 밀리지 않을게요. 넷, 들고 있는 팔더 멀리. 마지막 다섯,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한쪽 다리씩 들어주는 레그리프트 동작 할 거예요. 다리를 들때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하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하복부를 잘 잡아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길게 뻗어서 들어주고 마시면서 바닥에 터치, 그리고 다시 들어줄게요. 5회씩 양쪽 반복할게요. 하나, 내쉬면서 다리 길게 뻗고 마시면서 바닥 터치 둘, 양손은 바닥을 밀어내주세요. 셋, 골반 삐뚤어지지 않을 거예요. 넷, 어깨 긴장 풀어주세요. 다섯, 허리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배에 힘주세요. 반대쪽, 하나, 내쉬면서 왼쪽 다리 들어주세요. 마시고, 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일직선, 셋, 팔꿈치 잠그지 않을게요. 넷, 후, 호, 길게 내쉴게요. 다섯, 발등은 바닥을 볼수 있게 유지해주세요. 이제 얼터네이티브 아멘 레그 리프트 동작할 거예요. 이 동작은 팔다리의 근육을 링크해서 강화시켜주는 동작이에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걸을 때처럼 팔다리가 반대로 움직이는 몸의 시스템을 좋게 만들어줘요. 내쉬는 호흡에 오른팔을 귀 옆까지 들어주고 왼쪽 다리를 들어줄게요. 5회씩 반복해볼게요. 하나, 내쉬면서 오른쪽 팔 들고 왼쪽 다리 뻗어주고 마시고, 둘, 지지하고 있는 왼쪽 손목 힘들어 가지 않아요. 셋, 팔꿈치 락킹 풀어주세요. 넷, 바닥은 계속 밀어내는 느낌. 마지막 다섯, 손끝에서 발끝까지 일직선 만들어줘요. 반대쪽 진행할게요. 하나, 왼팔 오른쪽 다리 들어주고요. 둘, 등에 와인잔이 있다고 생각해요. 셋, 호흡 내쉬면서 팔, 다리 들어주세요. 넷, 몸통 움직이지 않을게요. 다섯, 손끝 발끝 최대한 멀어질게요. 마시면서 제자리 잘하셨어요. 이제 내발기기 자세에서 무릎을 들어 버티는 힘을 좀더 강화시키고 바로 연결해서 어드밴스 버전인 베어 워킹을 해볼게요. 기본 자세에서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들어주세요. 편하게 호흡하며 자세 유지하고 마시면서 무릎 바닥에 내릴게요. 5회 반복할게요. 먼저 발끝 세우고 내쉬면서 하나, 무릎 들고 유지. 둘, 잘하고 있어요. 마시면서 제자리. 셋, 어깨 긴장 풀어주세요. 넷, 머리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게요. 다섯, 버티고 다리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링크를 이용해서 강화하는 동작을 했으니 이제 움직임을 만들 거예요. 무릎을 들고 있는 니업 자세에서 오른손과 왼발을 앞으로 한 걸음 이동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반대쪽도 함께 이동해 주세요. 앞으로 네번 뒤로 네번 그리고 레스트 포지션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대로 하나, 오른손 둘, 왼손, 셋, 왼발, 넷, 오른발. 뒤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두 번만 더. 하나, 둘. 잘하셨어요. 그대로 레스트 포지션으로 편안하게 쉬어주세요. 어때요? 많이 힘드셨죠? 포포인트 릴링 동작은 기본적으로 몸의 전체 근육을 많이 사용해주기 때문에 전신 운동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허리가 아파서 컬업이나 토탭 동작이 불안할 경우에는 이렇게 코어 운동을 대신 해주세요. 오늘도 여블리랑 필라예요.